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마술은요 카드가 뿅 하고 사라지는 아주 비주얼한 그런 마술인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관객님 반갑습니다 관객님이 원하시는 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찝어 주시면 돼요 자, 그러면은 요쯤에서 하나 좋습니다 이 e 스페이드네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이 e 스페이드를 사라져 보게 해 보겠습니다 자보세요이 스페이드를 e 문지르다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요 이 같은 조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시클 같은 경우는 조커가 이렇게 두 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마술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완전히 같은 카드 두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을 준비를 하셨으면요 한 장을 맨 위에 올려놓고 한 장을 맨아래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가 되죠 자그 다음에 관객한테 이제 중간 원하는 데서 이렇게 손으로 카드를 집어 달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관객이 아무 데서나 뭐 하겠죠 이 카드 많이 집었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메카닉스 그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왼손의 엄지가 카드 를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손을 뒤집어 주면서 이 카드를 이 엄지가 잡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바로 왼손에 있는 패킷은 위에 올려두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지금 조커 사이에 Q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. 맨 위에 조커가 있고요. 맨 아래 조커가 있습니다. 관객님이 중간에서 카드 하나를 집었어요. 그럼 제가 이걸 잡고 뒤집고요. 왼손에 있는 패킷을 올려놨어요. 정말 자연스럽게 조커 사이에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이걸로 이제 샌드위치도 할 수가 있는데 샌드위치 마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카드가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샌드위치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뒤집혀주고 다시 또 찾아야 돼요. 2를 관계 카드 이렇게 뒤집힌 거 찾았죠? 그다음에 두 장을 미세요자 왼손으로 두장을 이렇게 밀고요. 다시 땡기면서 이제 세개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조커랑 같이 자 그리고 이 오른손에 있는 패킷을 살짝 정리를 해주고 요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를 이렇게 없애기 하면 좀 의심스러우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조커를 한번 보여줘요 자 카드를 잘 보세요 하면서 이 부분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관계한테 관계한테 노출 시키고 요 상태에서 요두장 여기 있죠 이 조커랑 이 클로버랑 두 장을 같이 이렇게 요런 부분을 하면서 가져가면 돼요 흔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두 장을 엄지가 밑에 오고요 위에 중지와 약지가 이두장다 잡아주면서 요렇게 그러면 순식간에 카드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이죠 보여주면 똑같이 그냥 조커가 있는데 마치 어디론가 가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에.. 이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조그를 할 수도 있어요 아우 조그를 해가지고 이 카드 잘 보세요 하면은 사라지죠 어떤 식으로 해도 관객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마술이었구요. 아,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